네. 더비 더비 뷰어급은 해석이, 네. 뭐, 네. 뭐, 할수록, 네. 더, 뭐, 뭐, 하다, 에요. 네네. 그래서, 예시, 예를 들면, 네. 더, 하이걸, 어, 이, 고스, 네. 더, 뭐, 포, Potential energy, 위 네. 이게 뭔 뜻냐면요. 이그이 네. 물체가 더 높이 네. 올라갈수록 네. 이 물체는 더 많은 네. 운동에너지를 가질 텐데. 이게 아 위치에너지를 가질 텐데. 이게 네, 네, 네. 네. 뭐냐면요. 이게 그냥 하면 이 고스 하이드 이건 간다 높이 높게. 네. 네. 그리고 이 has m u c h 에 potential energy 네네. 이렇게 돼요. 네. 근데 이게 부사나 형용사를 앞에 빼주면 되거든요. 아 부사나, 부사나 형용사를. 형용사를 네. 네. 그래서 하이드 높게잖아요. 네네. 그러니까 이 부사 앞에 빼줘서 쓰고 네. 멋지 포텐셜 에너지면 멋지만 빼주는게 아니라 그 네. 뒤에 같이 수식하고 있는 포텐셜 에너지까지 같이 빼줘서 더비더 모아 포텐셜 에너지 이렇게 써준대아 대박장 킹왕장이야 킹왕장 와 <웃음> 형용사만 음. 오는게 아니라 뒤에 수식을 그래서. 묶어서 같이 오는게 이게 또 포인트네요 선생네와 대박사건 이거 와